아네 오, 뭐야? 어머. 오빠지. 애들 준비한 선물. 엄마. 천 아, 붙잡 자리선이 여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어, 그얼 너무 다소 r 아빠랑 어 정말 편지 쓰데돼응아 찍어봐 이다 오늘, 오늘 안 그러게 이 둘이... 지금 내리고... 이렇게... 네, 빵 만들어요? 우유에 뭐가 들어가계란초계란초다다 계란치게... 어, 도와. 도와줄게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어디? 응.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갑니다. 이 5분 후에 보자. 15분 에봅시다 20분 한번 보. 고모가아주 많이 봐요. 아기겠네. 이거 이거 봐. 이걸기는거요 <웃음> <좀> 양초 왔다. 그러니까. 어지한한다 지도인지. 기저귀 때는 이런 거 <웃음> 오, 못하는데. 너무 잘하겠다이 네. 먹어보자. 냄새 너 냄새 너무 좋아. 오내주네 선물 같은 이 시간. 정은가 맞는 색깔 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은가 네. 맞는 색깔 피. 너무 요 할머니는. 이. 여자신다. 예. 해피뉴이어. 맞으려. 반이이 정우야. 정우 <웃음> 많이 봐도 우리 아들. 사학이 됐어. 어요 우리 아들 1 1살 됐어요. 응, 열한 살. 부 아, 그럼 요 이모 아니야. 아니야. 야, 너무 받는 거 아니니 너네? 세상에. 응? 감사합니다. 아, 이 얘들 오빠지. 애들 준비한 선물. 어머 <놀람> 어머. 아 맞아 집꾸다 그랬지. 진짜 파자니 선물. 오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놀람> <놀람> <너무>, <놀람> <씻고 발라야> <놀람> 아 돈부 좋아한다어 어. 아, <웃음> 지열 <웃음> <웃음> <뒤에서> 너무 좋아. <웃음>